오랜만입니다 수호자들이여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여러분들을 운명의 수호자로 이끌었으며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구를 지키는 가디언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떠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로 말이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오 차례입니다 빛의 저편에서 말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많은분들을 제가 데스티니로 인도했지만 리바이어더 레이드 공략 영상을 올리고 저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접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다시 저는 돌아왔습니다 무얼 위해? 바로 빛의 저편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이 게임을 사야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복귀를 지금 해야하는지 2년전 겜파리가 다시 예토 전생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공격해볼까 합니다 흑여울구의 데스티니 가디언즈 빛의 저편 주의 이 유튜버는 현재 대가리가 심각할 정도로 깨져있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라는 게임은 무엇인가 그 엑스박스를 다 먹여살리고 사실상 지금의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존재하게 만든 헤일로 시리즈의 최전성기를 만든 번지의 차기작으로 FPS와 RPG를 섞은 게임이죠 그리고 얼마나 잘나가는지 궁금하시죠 거왜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할 때이 게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입좀 털어줘야 흥미를 돋구게 할거 아닙니까 이 게임은 MMORPULATION이라는 MMORPG 전문 통계 사이트 랭킹에서 FPS RPG라는 독특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RPG의 큰형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바로 아래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팀 동시 접속자 순위를 항상 10위권 안으로 유지하는 게임이죠. 현재 엑스박스를 다시 멱살 잡고 살려놓은 필리 스펜서가 무인도에서 단한 개의 액박 게임밖에 못한다면 무슨 게임 하실래요? 라는 질문에 라고 답변을 했던 만큼 이 게임의 인기와 재미는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데스티니라는 게임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은 헌터 타이탄운로록이세가지 캐릭터를 골라 각종 스킬들을 쓰면서 첩을 욘나게 죽이고 욘나게 강한 아이템을 획득하면 되는 FPS RPG입니다 만약 당신이 클로킹을 좋아하고 리볼버콩이 있고 조금 졸렬한 플레이가 좋다면 우리 훈조... 아니 헌터를 나는 힐러가 좋고 퍼프 걸어주는게 좋고 마법이 좋고 안전하게 세상에서 최고다 그럼 우리 우럭을 회피 힐그딴게 뭐지 남자는 돌진하면서 생각을 하지 생각하고 돌진을 하지 않아 날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싶은 상남득을 가지신 분들은 타이탄을 선택하시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pvp pve 모든 것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 취향껏 즐길 수도 있으며 극한의 협동을 요하는 데스티니의 꽃 레이드는 여러분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시킬 것입니다 게임이 너무 어렵고 힘들것 같다 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의 야릇한 향을 맡으며 침을 질질 흘리고 기다리고 있는 썩은 물의 수호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 DLC는 너무 썩은내가 진동해서 차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없었지만 이번 DLC인 빛의 저편은 당당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빛의 저편은 원래 데스티니3 그러니까 후속작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 추가 생각보다 잘 되네 하고 dlc로 노선을 변경한 게임이죠 그러다보니 이번 dlc는 다른 작품이 탄생할 정도로 많은 환골 탈퇴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스템이 바뀌며 많은 무기들이 생기고 무려 새로운 하위 직업까지 나오죠 마치 현재까지의 최전성기였던 포세이큰처럼 말이죠 초보자분들도 지금 시작하기에 적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 도중 개발진들은 그 재미없고 존나 성의도 없는 듀토리얼을 전부 갈아엎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더 초보자들이 게임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혹시 찍먹했다가 너무 할게 많은데 뭘 해야할지 몰라서 접으신 분들 이번엔 게임이 많이 홀쭉해집니다 쓰잘데기 없는 컨텐츠들과 구형 컨텐츠들을 용량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 폐기 처리하여 여러분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섀도우킵과 각종 쓰레기 시즌 의 시즌을 즐기신 여러분 기다리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갓의 시즌을 맞이할때입니다 번지는 포세이큰 이후 등에 업고 있던 분리자들을 떠나 홀로 서기를 도전하였습니다 덕분에 얻은 것도 많았지만 대형 개발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게임의 퀄리티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쉐도우킵이죠 심지어 개발자들조차 쉬어가는 시즌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게임의 콘텐츠가 애초에 빈약할 것이라는 걸 언급을 몇번 하였죠 그렇게 등장한 바로 전 dlc는 상당한 욕을 먹을 정도로 처참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진들의 실험 시즌이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파밍 방식, 콘텐츠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씩 건드렸고 스토리 또한 진행이 되는 것이 없이 마치 다음 시즌에 대한 빌드업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수 많은 떡밥만 원을 뿌려놓고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마지막 시즌인 출연의 시즌은 상당한 고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파밍 시스템과 게임 시스템의 개선으로 게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죠 지금 이순간 데스티니의 모든 빌드업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토리는 수많은 떡밥으로 이미 용수철처럼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게임의 재미를 챙겨줄 시스템이 준비된 것은 물론 다음 시즌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의 개성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성장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하위직업 그리고 무려 1년만에 등장한 데스티니의 꽃 레이드는 이번 기회 c 의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사실 데스티니 빛의 저편을 보고 쫄아서 출시일을 연기했다고 오피셜로 인증을 한이 게임, 소자들이여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당장 데스티니를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켜십시오. 절대로 실망스럽지 않은 추천이 될 거라 자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빛의 저편에서 뵙겠습니다.